파스를 불린 걸 이렇게 푹 삶아서 대게 이렇게, 이렇게 계속 조금 어깨 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세요. 보관을 해 놨다가, 이거를 이렇게... 요즘 팥이 많이 나와요 그럼 푹 삶아서 소금을 넣고 생강가루를 조금 넣어요 상큼해져요 그렇게 해서 푹 삶아 놓으면 그리고 팥을 삶을 때는 소금을 미리 넣으면 안 돼요 반 이상 익었을 때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팥이 잘안 익어요 그래서 그반 이상 익었을 때 소금을 넣고 그다음에 생강가루를 좀 넣고 이 현미밥이에요 현미밥은 어, 나는 밥통에다 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밥을 하면 요만큼씩 남아요. 그러면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이걸 쓰면 돼요. 밥은 한번 정도 중탕할 수 있습니다. 야채나 이런 것들은 다시 데워서 먹으면 안 돼요. 그런 것들은 기운이 없어져요. 그런데 이 그레인, 그 곡류는 한번 다시 익혀도 괜찮아요. 푹 끓일수록 얘가 더 어우러지고 부드러워져요. 음. 그 이렇게, 이거는 it's cabbage. Um, cabbage는 그냥 simple cabbage. 이거는 it's a carrot. It's a pickled carrots. It's wonderful, actually, to have it. It's just wonderful to have this shredded carrot, fermented uh, pickles. <목소리> 팥죽을 이렇게 얼어지게 끓일 때의 t r i 이 뭐냐면 조금 끓이고 나서 또 끓으면 조금씩 찬물을 부으세요 그러면 찬물을 부으면 이게 크리미해져요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찬물을 끓여서 이거는 푹 익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얕은 불에다 푹 익히면 아주 부드러운 그 팥죽이 됩니다 And this red beans too. 이거 이거는 uh, red beans too is r e t h e r not touch e d by metal uh, utensils. It's better to do it with uh, wooden spoons. t international. International.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파 파를 온갖 군데 다 넣잖아요. 똑같아. 서양 음식에는 파슬리가 온갖 군데 다 들어가요. 요거는 국물 낼 때는 쓸수 있어요. 그러나 먹지는 않아요. Okay. So.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색깔이 있어요. 이렇게 하얀색, 또 빨간색, 붉은색, 그다음에 초록색, 그다음에 검은색, 흰색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. 간단한 음식이지만 색깔의 조화가 이루어진다.